뭐 아니면 답이 없네요 그럼 저는 선물을 못 받는 거네요 네?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? 꽝 아니잖아요 그죠? 아 어, 이거 받으면서도이게 와, 엄청난다. 야, 숲밤. 아, 진짜. 야, 진 야, 진짜. 야, 진짜. 기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기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 탈과상만 피하면 됩니다 데일밴드만 세요네 응,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, 네. 아, 그럼요 안전하게 촬영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웃는 날이 많은